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통해서 시장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어, 움직임이 가장 크게 조금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 우리가 오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8월 초에는 강세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 8월 초 중순까지는 어, 강세, 전강 그리고 이제 후약이 드러낼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 그 그러니까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도 이제 불확실한 게 여전하고 어 대신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뭐 이렇게 빠질 때는 다이렉트로 그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반등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긴장이 조금 풀릴 때쯤에 어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시장 그때부터 다시 한번 빠지는 것들이 안보이 되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3210포인트를 봤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32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중바닥이 일단 형성됐다. 뭐그 부분은, 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역삼각 수리 형태로 지금 주가가 좀빠지 모습, 거기서 반등을 좀 붙였고, 안 올랐던, 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라든지 s k 닉스가 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오늘 반등을 좀 보였어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반등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s k 닉스를 올리면서 대응주 중심으로 시장을 반등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대신에 지수는 오를 것이다. 그죠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분간은 지수는 좀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포인트가 언제 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던 이 3,250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3,250포인트까지는 한번 반등을 시장에 올려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옵션 만기가 언제냐면, 이제 8월 12일이죠. 8월 12일에 옵션 만기인데, 그때까지는 좀더 좋은 흐름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시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 내일 시장에서 이 파급 효과가 중소형주한테도 같이 가느냐 아니면 대형주만 목을 끄집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대풀이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올려내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대응주에 대한 반등은 매수를 노리는 반등이 아니라 일부 기술적 반등에 의한 되돌림파동 어, 그렇게 의미를 좀둘 필요가 있다. 어,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반등으로 8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 종목별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가장 큰 충격을 좀 받았던 게 게임주였어요. 게임주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임주에 대한 종목을 매매를 한게 있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돌발적인 악재로 하락포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 뉴스가 가장 악재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적 아편이다 자 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어디서 바로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마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텐센트라든지 중국 게임주들이 10%대로 급락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바으면서 텐센트 네디즈 같은 기업들이 10% 13%씩 빠지는 그런 모습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뭐 텐센트도 빠졌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게 중국과 또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많은 게임을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바로 또 중국입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에서 뭐 그런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본인들끼리 불법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한국 게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 우르르 보죠 한국 게임도 재밌고 스토리 단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류작을들도 많이 만들어는데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면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던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하락이 나타나 오늘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퍼러비스, 프로비스. 퍼러비스도 오늘 6% 장중에 어, 변동폭이 한 10% 가까이가 좀 내린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웹젠, 웹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하락한 5만 원대부터 반등 없이 지금 2만 원대까지 약 50% 가까이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지금 보면 오늘 하루 동안 한 10%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나왔어요. 어, 하지만 이제 빠져나가는 물량,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예상을 좀 못했지 않냐. 왜냐하면 어, 이렇게 크게 맞는 맞음으로써 지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물량 앞에 있는 물량들에 대한 시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기관에 의해서 반등을 좀 붙여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시각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의 이런 한우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던 상황,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돌발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그럼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내일 시장에서 그럼 이대로 빠져버릴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 경직성을좀 보였던, 그, 되돌림 파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게임주들이 요즘은 강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 비대면도 강화되고 거기에서 또 방학 시즌 여러 가지에 대한 효과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거기에서 게임주들이 약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 지금 오늘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냥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오늘 악재는 기록 나왔지만 여전히 호재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호재를 좀더 지금은 부각받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오늘 돌발적이었고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군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 한 5만3천원 5만4천원 자리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제일 핫했거든요 어, 핫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앞서 있던 자리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한 8만 2천원 밴드예요. 그죠? 8만 2천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손받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거요 손받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한번더 올렸어요. 그러고 지금 고조가니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하방은 좀제한 되지 않을까. 내일은 나빠질 것이다.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붙여낼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급. 새로운 신규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어, 이런 규제, 그리고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헛소리는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어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드러나는 것이 앞에, 앞에 여기 이제 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은 일부 메꿀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한 6만 5천 원에 7만 원 정도. 여기 이제 하반 경익성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현대차 보셨죠? 현대차 보셨으면, 여기서도 이제 갭을 이용해서, 앞에. 자, 갭을 이용해서 움직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죠? 21만 원 선이 저가로 이제 활용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좀볼수 있다. 그렇게 보고, 어, 게임주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오늘 경협주, 아, 경협주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경협주 안에서도 이제 오늘 비료 관련 주가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자, 비료 관련 주가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대북 식량 지원이나 기대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도 북미회담 이후 석유 수입이 허용에 대한 요구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두파세 파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이어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들을 유지를 해왔는데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는 그런 상황, 1년이 차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를, 결실을 좀 내줘야 된다는 것을 북한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이제 여당이 계속적으로 받을지 아니 야당을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지금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중첩되면서 지금은 2중 3중의 유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협주라든지 또는 관련했던 비료 관련주라든지 지금 마찬가지로 완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그 북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의료품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는 뭐 이런 석유에 대한 부분,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는 비료 관련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추가적으로 또 의료품, 고품에 대한 부분도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종목분들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조비. 자, 조비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조비 말고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남해 허학기 먼저 시동을 걸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남해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종자 회사들 같은 농호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차트를 조금 만들어가는, 하단에서 만들어가는 성향이 상당히 강거든요 중국이, 아, 그북한양 항상 그 우리나라에 바라는 것이 종자라든지 아니면 비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더 연속적으로 붙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류품, 고품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북한과의 이슈를 함께 붙였을 때는 조화지약 같은 기업들이 또 함께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재료에 대한 이슈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는 거고요. 오늘 이제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 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하단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돌려내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흥구석유나 기업들이 이제 테마성 재고 상당히 강하고 지금 앞서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항상 이런 윗꼬리들이 상당히 길게 달리는 차트예요 이 말은 뭐냐면. 끊어먹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도 많고 그만큼 동호회라든지 또는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매매들이 성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대응하기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경협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3대장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제 제가 신원, 신원이라는 기업 개성공단 1호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아난티, 아난티 자그렇고대아티 i 이렇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데 요 종목군들은 앞서 봤던 종목과 어때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윗꼬리 길이가 현재 이런 것들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보다는 그래도 매수에 대한 부분은 올라왔을 때 끌고 갈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거고 앞서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단타쟁이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에 대응하기 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를 또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기를 일전에 우리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있다 했죠. 바로 카메라 모듈을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했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거죠. 아, 삼성전기도 이제 전장부품 쪽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LG노텍이나 LG전자가 상당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전장 부품 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상단 충격이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LG전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스마트폰을 하다가 넘어왔는데도 주가에 대한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가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 하 어, 지금 보면 오늘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탄소발자국 인증이 받았다 어, 물발자국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라는 뉴스였는데 사실 이제 환경발자국 인증 을 받았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뭐랄까 이제 이거를 영어를 한글로 바꾸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환경 뭐야 이거 환경 발자국이라고 칼수고 이거 탄소 발족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이게 그만큼 이제 탄소 저감 정책을 써가면서 공정 안에서 탄소를 적게 쓰고 있고 물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도 적게 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대한 비영리 법인에서 이런 인증을 주는 거고,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아, 그냥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은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MLCC라는 니다 우리가 이 MLCC 분야 자체가 현재 일본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무라타라는 기업이 3 1의요 점유율이 삼성얘이 19%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MLCC 공장 기파를 증설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삼성용 기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는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몇 개냐 15,000개, 16,000개 이거는 전기용품을 많이 쓸수록 그만큼 MLCC는 더욱 더 증가해요. MLCC가 뭐냐면 회로 기판이 있으면 그 기판에서 계속 전류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전류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런 것들을 반도체에 보내주는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역할하는 것이 지 MLCC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MLCC라는 것은 전기 전자 제품들이 많이 활용되고 늘어날수록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요. 그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이래 중국 공장 캐파 증설은 저는 의미를 좀둘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말고도 우리가 MLCC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삼성전기가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기는 전통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흐름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보다는 기간이 이끄는 장세를 감안했을 때, 삼성연기라는 주가가 쉽게 빠질 것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충분히, 어, 상승에 대한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품주로서, 우리가 어차피 8월 달에 폴더블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추가적으로 MLCC라든지 또는 어, 이런 전장용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삼성연기에 대한 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 우리가 LG전자 얘기하면 당연히 LG노트에 떠올리고, 현대 얘기하면 현대모비스를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삼성전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위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어, 우리가 시장이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8월달, 어, 그리고 9월달 넘어가면서 시장은 먹거리를 또 찾게 돼요. 그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먹거리를 테마도 있겠지만 재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변화가 어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거든요. 저는 그런 산업적인 분야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니까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거나 빠른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온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확대되었을 때갈수 있는 종목분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연기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반등이 좀 올라오면 저는 정고점 부분까지 21만원이죠. 여기도 1, 2, 3. 그러니까 삼중천장 만들고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더 여기서 타지는 두 번, 세번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강하게 걸수 있는 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삼화 콘덴서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하방이나 경기선이 조금 나오는 자리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함께 어,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 오늘 대형주 중심에 대한 상승세 조금 나오다 보니까 다 종목은 하락종목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조금 쏠리마가 좀 낫다라고 보고요 대신 내일은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다른 여타에 대한 전문체적인 종목권도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8월 10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강세를 조금 더 유지해 줄수 있다. 대신 그 후로는 조금 시장이 약해질 수 있다. 개별주름 이어간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강부자 방송, 우리가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국경제TV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하는데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봐주시는데요. 또 직장인들께 맞게끔 현재 문자로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또 할인 혜택도 저렴하게 담아서 한국경제 t v 원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영상부터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달았던 댓글에 대한 이벤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쿠폰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꼭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자,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100에는 제가 직접 사인했던 친필 사인 책을 보내드리고 200단위당 치킨 한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상품 많이 받아가시고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우리 8월 또잘 이겨내 보자고요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언제든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또 즐겁게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